난약발았다그야 피카 피카? Did you just understand me? o 피카! 안녕하세요. 플레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도르시입니다 예. 예. 예, 뭐야? 뭐예요? 저희 오늘 명탐정 피카츄 더빙을 할 건데요. 연습용 영상을 한번 틀어 드릴게요. 네. 흐름면 붙어야 되잖아. 난약 빨았다. 뭐야. 명탐정 피카츄. 피카츄! 메가! 어머머. 피카츄가 말을 해요. 대지 지 살려주세요. Oh my god. You can 피카 영상을 <웃음>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래야만 이것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가기아쉣 <웃음> <거기> 뭐! <웃음> 너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<웃음> 이 영상 에 담겨있어 자그 지금부터 <웃음> 아 미친 저야1 7 2예요 진짜로 나 이거 진짜 유작될 수도 있어 어? 무서워 anything about la llorona? the weeping woman children are 아 제발요. 아 제발요. 나 진짜 사랑의 눈이 멀어 <웃음> 자신의 두 아이를 <웃음> 죽이게 된 여로나는 <결혼아는> 결국 <웃음>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목숨을 끊은 뒤 귀신이 된다. <웃음> <ambiente> 어? 어? 데 어? 왜왜왜왜왜? 어? 어? 어? 아, 아? 아? 아? 아? 아 뭐하는거야 진짜 보나 <웃음>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진짜 요러나크더 <웃음> 아, 무서운 아, 이야기를 어, 어. 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 아, 제한 시간 60초래 어떡하지? 지금부터 아, 아, 아, 카운트다운시작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. 말하면 돼요? 아 이거 이거 꺼주세요. 울는 소리 울지 마, 바보야. 정말. 어머. 야, 너 이거 어떡할 거야? 아, 우는 소리 좀 꺼주세요, 제발. 무슨 얘기? 그런 거밖에 모르. 빨간 마스크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. 일본에서 한 30년 전에. 자매가 있었는데 응. 그래서 막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언니들은 못 생겼는데 그래서 막내 입을 찢어놨다죠. 얼마나 고통스럽겠어. <목소리> 그래가지고 아 결국 자살하는. 아! 저 키에 기원이 됐다는 그 인형에 대한 괴담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나보다 안 무서운 것 같아. 나가고 싶지 않은가 보군. 나 옛날에 어떤 신혼부부가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어, 무당이 그러는 거야 여자만 들어오고 남자는 나가 이러는 그 거야 그정도탈출 힘들어 남자는 나가 이러더래 무당이 어, 나가라고 하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같이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자가 죽은 거지 어머. 다음에 상을 다 치르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아니 그때 왜 나, 우리 남편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나요?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물구나무를 서고 들어왔었대 그러니까 무당 눈에는 물구나무 선체로 죽을 사람이라서 물구나무 선체로 들어왔었대 아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 그러지 말자. 아 우는 소리 도꺼 주세요, 제발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깜짝 놀랬네. 아 머리 아파 이제. 아뒷골땡겨 씨. 아 지,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저분이 요 오씨가 있나요? 제가 오씨인데 어떻게 됐는데 <웃음> 아 유진이거든 <웃음> 결혼을 했는데 <웃음> 결혼을 <웃음> 대본 보이세요 대본? 아 저는 그 사이먼 옆에서 자꾸 막우 윽! 막 이래가지고. 오는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소리가 전 너무 <웃음> 심적으로 너무 싸네요. <분단해요. 웃음> 집에 가서 생각날 것 같아요. 뒤에 누가 소리 <웃음>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뒤에도? 에이! 아니 근데 아, 내가 뭐 뒤를 쳐다봤잖아. 일단 청각적인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. 심장이 약하신 분. 정광을 포기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눈못열어날것 같아요. <웃음> 너무 무서워서 기저귀만 아... 닫아놓고 못 열어놓을 거요 열어놨다? 못 열어놔야 것 같아. 요, 요, 어, 못 열어놔야 아. 거 같아. 조금 바닥이 축축해지는 같도내 건가? 왜 그래요? 아 어. 진짜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